안녕하세요 검은사박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딘입니다 오늘은 곧 업데이트 예정인 신규 클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한방으로 적을 제압하는 아처각성 플래처입니다 플래처는 치명적인 일격으로 꽂히는 화살로 어떠한 적도 쓰러뜨릴 수 있으며 긴 사거리로 모든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때문에 전장을 내려다보는 감시자라 불립니다 플래처의 공격 타입은 원거리이며 태궁을 사용해 먼거리에서 강력한 사격을 하고 광의의 힘을 담은 단창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플래처는 보통의 활보다 훨씬 큰 태궁에 화살이 아닌 단창을 걸어 쏘는 궁술은 오직 플래처만이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실비아의 마지막 수호자 플래처 곧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